영순농협 조합장님이시죠? 네. <웃음> 여기 구미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우리 이 회장 농사 잘 짓는다고 기하고 네. 왔어요. 내가 본 양파밭 중에서 이 회장 밭이 최고요. 아우, 와우, 와우! <웃음> <야>. <웃음> 진짜 대박이다. 다른 사람 필 때대로 이만한 거잘 없는데 없어요. 아주 멋었어요한달 남았지. 이거는 로가 일로, 일로 와야 돼. 일로 야 돼. 사무실에. 딴데갈거 일로 네. 와야 돼. 진짜 너무 갖고 다 저쪽에 <웃음> 있는데까지 해서 여기에서 제가 75mm 이 원관을 이원관을 설치해서 깔려있는 게한 5km 넘습니다 저기서 절로 나가고 있죠 절로 네. 하우스에서 가서 저기 끝에 여기 저희 밭을 관리하는 양수장입니다 와 저거군요 네. 네 안에 타이머랑 다 달려져 갖고 있고요 양수기가 수십 대가 있어야 됩니다 밭이 수십 개이기 때문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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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뭐한먼 자리는 한 2km 정도. 2km 정도 지금. 네, 원간이 깔려져 갖고 원간이 있습니다. 원간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밭자리마다 전부 다밭 자리마다 전부 다밭 앞에 아니면 뒤쪽에 그길 바로 밑에까지 원간을 다 묻어가지고 밸브가 이런 식으로 다 달려져 가지고 있습니다. 참 편리하게 했네. 편리하게 하려고 많이 공을 들였죠. 중앙 자리에서 모든 밭으로 물이 다연결 됩니다. 와우, 이 금말도 크네. 이제 멀리 가는 거는 이제 이걸로 많이 하죠 저기 멀리까지 가는 걸로 응. CJ에서 이거 다 네, 가져가게 되거든요 네, 형사진 네. 거보이 신기하다 남들 다 주무실 때 밤에 저는 눈뜨고 깨어가고 있죠 <웃음> 물 주고 약치고이 안쪽 두개두 두 개는 물을 못 빨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비닐, 지금처럼 비닐을 찢어 놓으면 수분이 촉촉하잖아요 물이 그냥 그대로 요렇게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비가 많이 온다든지 했었을 때, 조독 안으로 퍼지죠, 물 자체가. 아우! 와우! 와우. <웃음> <웃음> <야>. 진짜 대박이다. <웃음> 야. 사람, 사람, 캘 때대로 이만한 거잘 없는데. 없어요, 네, 예. 네. 아직, 멀었잖아. 아직 멀었죠? 아 멀었어요. 한달 남았지. <웃음> 이번 달 지나고 6월 한 초되면 6월 한 5일 정도, 3일 정도 되면 캐죠. 수확시 들어가죠. 아 수확시는 다돼가네 네, 이제 한 20일. 보름 정도. 한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20일. 이거는 네. 일로 와 일로 와야 돼. 일로 와야 돼 사무실. 다딴데갈 <웃음> 가면 일로 예. 와야 돼. <웃음> 뿌리가 정말 좋죠. 예 대박이네. 대박이네. 좀더나 끊어졌네. 예. 네. <웃음> 진짜 너무 <웃음> 제가 그비료를 처음 만들 때도 이거를 팔기 위한게 아니라 내 밭에 내가 쓰려고 만들었는 그러니까, 비료거든. 여기 여기 여기 지금 전 여기가 S.M.팜 밑비료 밑비료 넣고 슈퍼 추비료 관리해서 이렇게 지금 다 만든 거지. 요거 요거 처음에 바짝만 하고 비료 뿌리는 거 영상 하고 다 있거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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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께를 어떻게 한뼘 정도 했었을 때같으이 여기 좀 많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쟁기를 노타를 리또 치고 깊게 해가지고 한이 정도, 이 정도의 밭갈이를 하거든요. 어.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있는 위에 깔렸을 때는 많아 보이지만, 요 비료들이 이 정도 두께에 다 들어갔다고 아. 생각을 하시게 되면 섞어지니까 네, 섞어져서 한다 그러면 뭐. 노타리 저 치고 마지막에 망 따고 마늘 심을 때 찾으려고 찾아보면 잘 없습니다. 덤, 너무 한 개밖에 안 보입니다 이게. 여기 지금 이 밭이 3번 종구, 3번 종구, 제일 작은 종구, 제일 작은 종구 여기 제일 먼저 심은 쉽다. 거예요. 종구가 제일 작은 거. 예, <웃음> 네, 제일 작은 거. 작은 거를 먼저 심고 큰 거를 마지막에 심거든요. 그이 밭이. 아, 종구를 그만 아. 선별을 하죠. 선별기로 선별을... 선별기로 해서 사이즈별로 해가지고. 경쟁하고 같이 있으면 밥을 얻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분류를 해서 크기별로 선별을 해가지고 작은 거는 작은 거대로 심고 큰 거는 큰 거대로 또 심어주고 진짜, 진짜 <목소리> 나 마늘 이게 좋은 거 <웃음> 의외랭니까, <천만. 웃음> 나는 이거 저 땡길 때왜좀 힘들어하지? <웃음> 수입비료부터 시작해서 모든 비료를 다 써보고 농가, 농사 질때 내농사 잘 짓기 위해서 필요한 그 포인트들을 제가 넣고 빼고 추가시킬 건 최대한 추가시켜 가지고 제일 첫 번째 목적이 그 비료 가지고 내농사 잘 되는 게 최고 첫 번째 목표니까요 자전거로 음. 딱한거아니 음. 승용관리기 뒤로 후진 쫙 해서 당겨 가지고 이제 고랑을 한번더 제가 한 겁니다 이렇게 아, 근데 이게. 아, 물팠네요. 풍종이. 이건 추백이에요, 추백. 추백. 예. 네. 음. 그거 다컸네5 전부 다, 그, 비료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전부 다 이렇게. 너무 네 뭐, 전, 전 장물 그냥 다저는 에, <웃음> 밤새가 그거로 했는 안 걸로 안다 하죠. 예. 네. 아삽 있는데 나한테 모종사아 됐는데 하필 안눠왔어안눠왔어 네, 네. 근데 이게 많이 달리는 건 아니구나 제가 그랬잖아요 한개두개세개달린다 그러죠 한 개가 크면 얘들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제 굵어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냥 이런 게네개 다섯 개 달립니다 근데 이렇게 가지가 거의 보면 한 개죠 한개두개그 이거는 저희는 계약제비 할것 같으면은 뭐 두개세 개를 달아서 많이 달아도 상관 없지만 상품으로 나갈 거는 이밭 안에서 대공을 한개 두고 했었을 때네개 다섯 개를 달아서 다특 왕특만 나오게 만드는 거죠 최고금 받을 수 있는 거죠 밑에 거 작은 담아들 요런 담아들은 한 박스 만원만 오천 원안 가지만 이렇게 전부 다큰 사이즈들은 이만원 2만 오천 원다 가잖아요 그럼 이 밭에서 <웃음> 작은 거 많이 만들어낼 것이냐 큰 걸로만 다 만들 것이냐 이게 계약재배하고 그 시장출하하고 그 방법이 다릅니다 키우는 방법이 그렇게 계약재배는 그냥 균일하게 많이 나오면 돼 그러니까 이제 뭐, 큰뭐 150g이든 뭐 200g이든 많이 나오면 되고 예, 80g 이상이게 이제 이상. 시장출하해서 상품을 빨리 음. 만들 것 같은 경우는 최대한 굵은 감자만 음. 만들어내는 게 그렇죠. 그게 포인트죠 음. 작년에 여기 배추 했었거든요 양파하고 배추 심고 지금 감자 했는데 물을 들어갈까, 콩을 들어갈까 고민 중입니다. 영순능협 조합장님이시죠? 네. <웃음> 여기 구미까지 어떤 일이십니까? 우리 이 회장 농사 잘 짓는다고 네. 견하고 왔어요. 견하고 오셨어요? <웃음> 어, 그러면 멀리서 오셨네 그래도 나름. <웃음> 오, 오셨는데 보시니까 어떠세요? 진짜 농사 꾼거 최고예요. <웃음> 사기꾼이라더니 <웃음> 시중에 네. 약팔로 다니고 비로팔로 다니는 사람들 크기가 그래 그런 종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사람으로 봤는데 전혀 네. 아니요 전혀 네. <웃음> 아니요 내가 인정합니다 뭘 보시니까 아시겠어요? 다 그렇죠 아까 양파 마늘 마늘 감자 감자 다 그렇죠 감자가 지금 벌써 알이 이정도 되고 이러면 여기 중인데 여기서는 네. 이게 수확기에 가면 이만해지죠 삼, 그쵸. 삼, 삼. 아까 마늘 보고 굉장히 놀라시던데 음, 놀랐어요 왜, 왜 놀라셨어요? 아니 내가 이때까지 마늘 농사를 저렇게 잘 지은 밭을 못 봤어요 아. 나도 농사꾼인데 마늘에는 네. 또 우리는 무례한이지만 은 그래도 밭은 많이 봐왔는데 저게 내가 본 양파밭 중에서 이 회장밭이 최고요. 그래서 <웃음> 마늘도 최고. 양파도 최고. 양파도 최고. 감자도 지금 상당히 상태가 좋은 걸로. 어. 우리 상무님은 감자 키우시는데 보시니까 어떠세요? 최고입니다. <웃음> 제 감자하고 뭐 비교가 확 되네요. <웃음> <웃음> 아니, 그, SM팜하고 그 슈퍼추비, 이런 예. 거 사, 하셨어요? 이번에. 사용했습니다. 예, 예. 아. 하고 계십니다. 예, 예. 사용하고, 사용했어면 100평에 저 SM팜을 세포 음. 넣고, 예, 그 다음, 추비로, 슈퍼추비 음. 100평에 한 개씩, 아. 예, 추비했고, 했습니다. 슈퍼농부를 따라가시네요, 지금. 따라가야 되는데 잘안 됩니다. 잘안 된다는 야이 농사 하루 아침에 잘되면 잘못된 거로 예 yeah. yeah. 우리가 받는 양파밭이나 감자 감자 이 감자밭이나 마늘밭이나 같은 비율를 쓰도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우리 이 회장은 이 회장대로 나름대로 노하우가 다 정립이 돼 있는 거거든. 그렇든 그렇죠. 흉내 낸다고 같은 제품에 나온다. 농사는 절대 아닙니다. 농사는 절대 아니에요. <웃음> 우리 조합장님이 또 명언을 하셨는데 명언을. 네. 제가 똑같이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그래요. 그 아는 한 많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웃음> 우리 농수농협 뭐 견학회를 한번 오든지 예, 안오좀 아, 농사를 잘 지어야 되겠다. 네.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한번 견학을 오도록 그래 하래야 많겠습니다. 뭐, <웃음> 오늘 이렇게 멀리서 뭐 오셨는데 우리 대한민국 농부들이 다같이 부재되도 그날까지 저희 한국농산TV는 우리 농민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같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Here we go. Yeah. <목소리도>